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유튜브에 구독, 네이버 블로그의 하트 모양 많이 눌러주세요. 당신은 영어미술 지도자로 꿈을 키우기 위해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2020년 영험술 지도자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 영험술 창시자인 김희영 저와 함께 영험술 여행을 떠나봅시다.